자저번시간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시작하자마자 4명이 방문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죠. 자 지금 음 금액이 마이너스라서 좀 많이 슬프긴 한데 이것도 좀 극복을 하긴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좀 돈을 벌수 있을지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옷을 좀 팔아야겠죠? 아니면 빵을 좀 만들어서 팔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저번 시간에 제가 밀농장을 이쪽에다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볼게요. 한동안 돈 모으느라 좀 시간 많이 가겠네요. 자 그래서 53명이 됐고 지금 아마 교회가 슬슬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교회를 지어줄 때가 왔어요 일단 자 본관에 하나 더 만들어 주죠 여기다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 놓읍시다 돈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긴 하는데 원인 좀 한번 볼게요. 자, 유지비용이 이 정도 들어가고, 교육 지출. 지금, 도구를 구입하는데 좀 시간이, 뭐 아니, 그,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음, 교육 내 수입을 좀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바꿔볼까요? 자, 교육할 자원. 판매하기로 했잖아. 판자가 아무것도 없구나. 여기 너무 충격적인데. 나무가 없어서 그렇죠. 그럼 나무를 좀 캐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나무를 캐고 있습니까? 이거 좀 확인이 필요한데. 멀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쪽은 사실상 그, 철광석이나 그런 게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채석장 용도로만 사용할게요. 그래서, 나 이거를 지어야 될것 같아요. 어디 갔니? 숙지기 캠프를 하나 만듭시다. 숙지기 캠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쪽에서 나무를 캐도록 지시를 내릴게요. 좀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한데 좀만 더 힘내봅시다. 판짱 그래도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볼게요. 돈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네요. 그좀 그러니까 걱정이긴 합니다. 옷을 좀 만들어서 팔긴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자, 이 와중에 지금 밀농장이 만들어졌죠? 자, 밀농장을 한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한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빵도팔 준비를 합시다. 음 프로모션 프로모션 프로모션 자 평민을 좀더 늘리겠습니다. 집행관 목수 고민이긴 한데 체직군을 그 진급시키게요한이 정도만 진급시킵시다. 아니 더해 더해 됐어요. 옷을 좀 구입해야지만 얘들이 만족을 할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리고요. 참고로 진급자가 많아지면 이런 건물들이 좀더 많이 생길 거예요. 한번 좀 지켜봅시다. 바로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래요. 아..잠깐만.. 아..잠깐만.. 난 아직 빵이 준비가 안된는데 바로 줘야 겠네요 자, 제빵소 풍차..풍차를 하나 만듭시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제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다 짓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지금 이쪽 자리가 이런 식으로 안이쁘게 만들어졌으니까 폭차를 하나 만듭시다. 그래도 돈이 벌리고 있으니까 신기하네요. 한동안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도구를 수입하지 말아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이제 저옷 판매가 좀 나름 잘 되기 시작하고 있죠. 보기 좋네요. 우와 돈이. 애매하죠? 좀만 버텨봅시다. 사실 무역만 아니면 돈은 계속 벌리게 돼있어요. 자네 여기서 뭐하고 있는건가? 여기서 집을 만들어달라고? 아니야! 그래요. 여기서 사세요 뭐. 제가 말릴 수가 없죠 이건. 살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야겠지. 그래도 어느새 60명이 다 돼갑니다. 생각보다 빠른 확장이 진행이 되고 있죠. 뭐,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런 식으로 돈이 빠르게 몰려요. 그거 모여요. 괜찮죠? 일단 재고도 좀 확인해 봅시다. 옷도 남아 돌고, 옷감도 남아 돌고, 잠깐만. 그러면, 무역을 통해서 좀팔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활성화 시킬까요? 음.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지금 요서 방법이 없죠. 얘, 예, 여기 있네. 어디 갔니? 아,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지금 추수단계죠. 그 다음 계절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꾸준히 돈이 열심히 모이고 있긴 한데, 또 내려갑니다. 머리 아프죠. 옷이, 옷이 팔리는 순간 그래도 돈이 모일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뭐 머물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갔고요. 잠깐만 너네들 뭐야? 직장을 찾을 수 없다고? 너 누군데? 너 멀구나. 그럼 직업을 좀 바꿔줄게요. 넌언 누구니? 농부로 바꿀게요. 그럼 행복하니? 행복하죠. 너는? 너 어디 사니? 여기 사네요. 얘도 농부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누구야? 방앗간 지기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그럼 가까우니까 바로 작업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돈이 생기면 일단, 식료품 창고를 만들긴 해야 돼요. 어디다 찍을까요? 음, 여기는, 식량이 있으니까, 그, 체집 오두막을 여러 개 찍긴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뒤로, 이렇게 올려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를. 여기 어떤가요? 여기로 옮깁시다. 좋아요. 자, 그... 묘목을 뿌리기 시작했죠. 묘목이 아니죠. 별을 뿌리기 시작했죠. 색깔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기본 탓인가요? 아니, 아니겠죠. 아니이거좀 지켜보고요. 넌또 누구야? 너 어디 사는데? 나무꾼? 얘도 나중에 좀 직업을 바꾸긴 해야 될것 같아요. 방앗간 지기로 바꿀게요. 아니면... 방앗간 지기로 바꿉시다.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거난 후에 이제 무직자들을 찾아서 지정을 할게요. 잠깐만 나무꾼 오두막 어디 갔지? 여기밖에 없나? 하나가 더 있을텐데 이쪽에는 하나 더 지을게요. 그리고 가용인력 배치하고 이렇게 산림지대를 지정합시다. 조림지 조림지는 이런식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꾼 오두막 하나만 더만듭시다 일단 여기다 만들게요. 야 이거 생각보다 빠르게 이게 처리 하네요. 어 괜찮네. 자 이거 일단 없앱시다. 자 그러면 여기 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시가 될텐데 그런 거를 남은 자리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이런 아이들 나무꾼에 지정하면 되겠죠. 아이고 나무꾼. 나무꾼 이렇게 지정해놓고 나중에 이쪽으로 자동으로 고용이 될거예요 괜찮네요. 자 이것도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그 전에 체크를 합시다. 헉! 주택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죠. 이거는 지켜본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야, 이런 것도 있었니? 다 지워, 다 만들어, 다 만들어. 자, 이렇게 합시다. 아직까지 미리 수확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거를 하나만 더 만들까? 그래도 될것 같은데. 자, 농장을 하나만 더 만들게요. 밀 농장을 여기다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짓고요 완성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구나. 지금 나무가 없어서 그래요. 이 아이가 좀 나무를 열심히 심어줬으면 좋겠는데 자그 동안 방앗간식이 자동으로 배정이 됐죠 밀가루를 만듭시다 그러면 빵집을 여기다 지어야겠죠 제빵소를 여기다 지읍시다 응 음, 여기다 지으면 될것 같아요 아니야 이러면 좀 그냥 뒤에다 지어야겠어. 여기다 지울게요 그, 왜 그러냐면, 이쪽에다 체조금 오두막을 몇개더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감안해서 이렇게 띄워서 지어야 될것 같아요. 그 대신 식료품 창고가 여기 있으니까, 금방 해결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도, 프로모션. 돈이 없어요. 어, 이번엔 음... 돈이 벌릴때까지 기다립시다. 넌 누구니? 생선 안되죠? 일단은 농로까지는 좀 많이 만들어야 돼요. 농로 단계까지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지켜봅시다. 직단한 명만 진급 시킬게요. 돈이 아슬아슬하죠. 가끔씩 이럴 때가 있긴 한데 좀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빵을 파는 순간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할 거예요. 그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자 밀가루 열심히 만들고 있니? 보기 좋아요. 이제 나무만 어떻게 챙기면 될것 같은데? 우리 나무만 어떻게 하면 될것 같은데? 자 그래도 여기 열심히 잘 자라고 있죠. 이게 자라면 얘들이 이쪽을 먼저 벌목을 시작할 거예요난 여기도 혹시 모르니까 미리 영역을 치정합시다 나중에 좀더 크게 만들게요. 여기는 자돌 얼마 안 남았죠? 큰일났네 돈이 부족합니다 좀만 힘내야 돼요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속도가 느려 가지고 지금, 복도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좀 기다릴 수밖에 없겠어요, 이런 건. 나무가 필요하다고? 나무, 나무 다 어디 간 거야, 이거? 자, 좀만 버팁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벌목하기 시작했죠? 좋아요. 자이 와중에 밀농장이 완성이 됐는데 일단 중단시킬게요 그래도 이거 영역은 좀 미리 지정해 놓읍시다. 일단 이런식으로 지정을 할게요. 됐어요. 나중에 위치는 바꾸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판자가 지금 빠른 속도 생산이 되고 있어가지고 나무가 부족하죠. 지금 나무 생길 때까지만 좀 기다릴게요. 여기 있는 게 먼저 완성이 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창고들 그리고 제빵소도 마찬가지로 완성이 돼야 됩니다. 자 우선순위를 올릴게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 적합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는 괜찮긴 하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밀하고 밀가루하고 빵을 보관시켜야 됩니다. 나중에 또 재지정을 하긴 할 건데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는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죠. 이쪽에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고 메시지 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이제 됐네요. 자 본격적으로 저장을 시켜볼까요? 밀, 밀가루, 그리고 빵입니다. 사람들 고용을 하고요. 다음번에 평민계급을 올리면 돈을 좀 많이 벌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당연한 얘기예요. 그 전에 빵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빵은 뭐 아무나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 먼저 챙겨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순위 올려놨으니까 금방 완성이 될 거예요. 야, 이 와중에 집이 부족하다고 메시지가 떴는데 하, 어쩔 수 없죠. 이쪽에 있는 땅을 좀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긴 아닌 것 같고 이쪽은 어때? 여기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여긴 어때? 안 되죠? 여기는? 이쪽도 관심이 없죠? 그럼 여긴 어때? 자 이쪽도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니면 나중에 나를 잡고 그 작업장 재지정을 하던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한 번만 더 하면 되겠죠? 자, 그 동안 이것도 체크를 해야 돼요. 지금 이거 보시면 계절 내에 다 수확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영역을 좀 재조정하던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간이 남아 도네요. 그쵸? 나중에 영역을 좀 늘리던가 할게요. 이렇게 해도 되겠네. 좋아요. 얘 예, 작업자 어디갔니 이거? 빨리 와서 이거 지워주라 이것만 있으면 일단 초반의 위기는 어느정도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야또 어디갔니? <웃음> 자 됐어요 제방사 빠르게 공을 합시다. 그리고 이 주변에다가 우물을 만들어 주는 게 맞아요. 자, 우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일단은 음, 여기도 건물을 짓 거긴 한데 그래도 여기다 짓는 게 괜찮겠네요. 자, 아니면 이쪽에다 짓던가. 여기도 가까우니까요. 짓읍시다. 그리고. 저 돈이 약간 애매모보하긴 한데 장식도 약간 좀 해줄게요. 덤불 뭐 이런 데는 아시겠지만 이미 건설된 곳이기 때문에 다시 재건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합시다. 됐죠? 깔끔하네요. 좋아요. 자 어느새 60명이 되었고요. 너네 교회 다 가고 있지? 응, 빠지지 말고 가려. 자 나무도 열심히 생겼고 이제 슬슬 판자도 다시 생산할게요. 좋네요 이런거. 프로모션. 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슬슬... 아, 얘들 먼저 진급을 시키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방앗간 지기라던가. 어디 갔어? 괜찮은 직업자. 그래, 방앗간 지기. 이런 사람들. 레벨업을 시키는 게 좋아요. 숲지기는 좀 그렇고. 또더 해야 될 사람이 있나? 일단은 가용직업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농부. 농부 평민밖에 안 되죠. 이러면 또 머리가 아픈데 제빵사를 찾아 봅시다. 제빵사. 왜 제빵사가 없어? 그럼 다른 거. 습지기 재련소, 대장간. 재단사. 음... 머리가 아프네요. 일단은 그러면 농노나 먼저 승격을 시킬게요. 이렇게 할게요. 됐어요. 자, 이전보다 돈은 많이 벌릴 겁니다. 분명히요. 자, 지금 빵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게 있어요. 자는 누군가. 자, 빵 다섯 개쯤이야 바로 제공 가능하죠, 이제. 호잇, 끈. 그리고 나서, 뭐 아시겠지만, 식량 판매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편말을 하나 달게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빵을 팔겠습니다. 개축, 어디? 음, 여기서 하고 있네요. 자, 얘네들은 다 평민입니다. 좋죠. 내 네, 평민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점점 밖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보세요. 돈 벌린 속도가 달라졌죠. 이제 옷도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빵이 생겼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무역로를 뚫은 다음에 거래를 합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개씩 팔까요?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자 100개 이상이면 팔도록 지시를 내릴게요. 아니면 50개 이상일 때만 팔도록 지시 내릴게요. 어차피 20개밖에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가져갈 거예요. 보기 좋네요. 아이 공간 아, 그래요. 채집 공간을 마련하기는 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참평안없죠 여기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증축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전반적인 재고를 한번 볼까요? 이거 많고 이거 많고 이거 많고 빵하고 밀가루 그래 여기도 이제 슬슬 운영합시다. 자 운영할게요. 거의 다 완성이 된것 같아요 어때요? 이거 좀 많이 팔렸죠? 이제 빵까지 팔기 시작하면 괜찮을 거예요 아니 집을... 그래 그렇게 지으렴 짓다 말고 어디 갔습니까?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자 이렇게 되면 여기는 왕을 팔고 점원을 고용하면 됩니다 행복하죠 크. <웃음> 교역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예빵 가져오려 이아얘 예, 예, 어디갔니 자 돈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했죠.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일단은 이 정도면 속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와우. 저희가 계속 그 철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 있죠. 이 아이한테 계속 그, 광맥을 좀 찾아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지금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일단 이쪽에는 대리석이 나왔고요. 그 남은 거는 이쪽하고 이쪽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좀 나중에 보고 나서 판단을 합시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